일어나선 안될 참사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오늘 오전 11시 기준 백신 여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출장 도중에 급히 귀국했습니다. 곧바로 이태원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야당 대표와 지도부도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살펴봤던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 골목. 사고 직후 현장에는 주인 잃은 휴대폰들이 밤새 울렸다고 합니다. 부모님들한테 전화 오는게 아, 전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경찰은 그때가 좀 마음이 좀 가장 많이 아팠던 거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이 막 울리는데 그걸 제가 받자. 니 생사를 모르다 보니 전화를 받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는 겁니다. 그날 상황은 얼마나 심각했던 것일까. 매년 이맘때면 이태원은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헬로윈을 앞둔 지난 토요일 밤 이태원 일대에 약 10만 명이 모이면서 사고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클럽이 모여 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의 번화가 골목. 폭이 4미터 이내 m 좁은로 좁은데요. 일밤 10시 무렵 인파 때문에 Hangilbam, Yolsimurio, i 10시 t e m u 1 1 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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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같이 외쳤는데 이사람들 엉켜있으니까 귀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키가 없어요. 귀가 눈군가한테는 앞이고 옆이고 뭐 이러니까 키가 어디야? 이렇게. 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고 현장에서 구조에 나선 이들 중에 두 청년도 있었습니다. 아비 교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경찰분들이랑 소방대원분들 정리하고 계셨고 아래쪽에서는 건드리시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걷어내는데 걷어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껴있는 사람들이 다리 부상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시지 못하니까 다 들어서 빼드려야 되니까 일어나서 나오시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으니까. 구조대원과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에 나섰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반 만에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고 총 2천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지만 희생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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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찾으러 온한 어머니. 실종 접수를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식의 생사를 알 길이 없는 부모. 시간이 갈수록 애가 탑니다. 전 아직 못 찾았어요. 아까 몇번 확인하고. 확인했어 없는 실종세 없어요. 없어시 반쯤에 애가 같이 밥먹냐고 메시지 보는데 약속이 다고그는데 여기 간 거야.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이 오도가도 못 하게 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뒤엉키고 말았습니다. 3년 코로나 조식되고 3년 만에 모인 거면은 어마어마하게 모일 거라는 인심 갖고 있더라 말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구청도 아, 그 구청도 그렇고 서울시하고 경찰청이나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인지를 하인지 했으면은 어떻게 해결할 거 아니에요. 어? 경찰관들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앉아 안전, 놓을 거니까. 그렇다면 사고 전날인 금요일의 상황은 어땠을까. 사고 전날인 금요일에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렸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주말을 대비해 안전 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봤습니다. 호텔 옆 T자형 좁은 골목길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더 덕다. 약 10도의 경사를 가진 길입니다. 2013년도 2012년도에 제가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도 그때도 할로윈 기간에는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언젠가 나기는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잦은 사고들이 이어져 왔기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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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사사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비좁고 경사진 골목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안전장치가 될 만한 가이드라인이 눈에 띄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믿기 힘든 참사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면 대, 대부분 떡에 의해서 목에 걸려서 생기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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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도 지적하듯이 이번 이태원 참사는 어느 정도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역 축제장의 안전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천명 이상의 참가자가 예상되는 축제를 준비하는 주최자와 해당 지자체, 경찰과 소방서가 준비해야 할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했다면 무사히 행사를 치렀을 정도로 꼼꼼한 매뉴얼인데요. 이태원 현장에서는 이 매뉴얼이 어떻게 적용됐을까요? 매년 참가자 수가 급증해온 할로윈 축제. 이 지역 상인들은 용산구청에 할로윈 축제 기간에 차량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맨날 구청한테 큰게 막아달라고 할로윈 주말만 해도 이태원 그 지구촌 축제처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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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할로윈 축제 때 용산구는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할로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네. 축제처럼 길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네. 구청 쪽에서는 또 그걸 하려고 하면 또뭐 경찰청하고도 또 연결이 돼서 또그 해야 되고 이게 절차가 복잡하니까 뭐 그렇게 안 한다. 뭐 이렇게 용산구는 올해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역 관리, 소음 단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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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니, 행사,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근데... 주최측이 누군가요? 3년 만에 열려서... 열렸다면 무슨 공간이, 무슨 시작 시간이 있고 폐의 시간이 있나요? 아, 그렇게... 그러면 주최측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 아니, 책임의 문제가 아니죠. 저희는 이미 안전대비훈련 11개 부서에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용산구청 측은 매뉴얼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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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토요일에 벌어진 시위를 막느라 경찰 병력이 분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전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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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모든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최책이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마 큰그 실수지 않았는가? 예, 그 안전 예방에 대해서 큰 실책이지 않았는가? 서울시도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입니다. 할로윈 축제에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 예측되었는데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시가 야, 예방 대책 야, 미리 상황에... 마련했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책임감 느끼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 전 상황을 어, 파악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요. 어, 상황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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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의 끝에 상인도 경찰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어이없는 비극을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할까요